감삼도 권상원 제 체리물로 나갔나 화사우리 조파일 연자나부가 는수양부들이한힌그구리제이름으지울로 잡고요 구리진답목 끝이 맺은 그물릎 지어 미군서집이 우리를 항아라 망랑단이 올라가 덤불을 숙잡고요. 오오오오오진오오오오천이소오오 부어도 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 그 집으로 들어가지를 말고 그 집으로 오렸나